주 예수님께서 첫째인을 떼십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렛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건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첫째인은 미혹입니다.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오며 또 주의 입맛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어린 양께서 둘째인을 떼십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아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이 둘째인은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린 양께서 셋째인을 떼십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서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한 대나리온에 밀 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셋째인은 기근입니다. 처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어린 양께서 넷째인을 떼십니다. 이 넷째인은 죽음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짐승으로 땅 4분의 1의 인류가 죽습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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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이는 순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이웃을 짓밟는 피조물들을 불못에 태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라 명령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명이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살인자가 되시며 따라서 피조기를 통치하셔서는 안 되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정하신 수의 순교 증인들이 있습니다.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 증인들은 계명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될 무렵 사탄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큰 용이 내어줄기니, 옛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줄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줄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이제 곧 바다와 땅에서 짐승을 내어 성도들을 도륙할 것입니다. 그때 순교 증인들이 정하신 수가 전부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이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라 하더라. 어린 양께서 여섯째인을 떼십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섯째인을 떼실 때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지진이 날 무렵 14만 4천이 천일매들에게 인이 쳐집니다. 오순절 이후 이른 비로 임하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늦은 비로까지 임하시는 것입니다. 가로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께서는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천일매들을 거두십니다. 6월절의 천열매는 주 예수님을, 오순절의 천열매는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초막절 직전에 사람 가운데 천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털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14만 4천은 작은 책을 먹은 두 중인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늦은 비로 인침받는 것이 작은 책을 먹는 것으로 상징된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작은 책을 먹은 자는 예언을 선포해야 합니다. 작은 책을 먹은 요한은 두 증인을 상징하고 두 중이는 십사만 사천을 상징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십사만 사천은 여와의 천사와 같은 권능을 행할 것입니다. 그날의 여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이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1 3만 사천이 늦은 비로 인심 받는 동안 내 천사가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다와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다와 땅에서 짐승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두 중인이 작은 책을 먹는 동안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아 짐승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내네 천사가 사방바람을 붙잡아 짐승의 출현을 막는 것과,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아 짐승의 출현을 막는 것은 같은 장면입니다. 두 증인이 작은 책을 먹는 장면과 14만 4천이 늦은 비로 인침받는 장면은 같은 장면입니다. 14만 사천이 인침이 끝나면 어린 양께서 일곱째인을 떼십니다. 이제 곧 일곱 나팔들이 불릴 것입니다.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들이 불리기 직전에 대속죄를 위한 분양이 올려드려집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으로 지성소를 채우는 것입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구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실제 지성소가 향으로 차는 동안 일곱 나팔들이 불립니다. 첫째 나팔이 불리면 식물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곡식 3분의 1이 멸절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풀이 나서 땅에 쏟아짐해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나팔이 불리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해산물 3분의 1이 멸절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나팔이 불리면 담수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식수와 농업용수의 3분의 1이 멸절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획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내재나팔이 불리면 해달별 시간 3분의 1이 감소합니다. 일조량 감소로 농사 3분의 1이 멸절되는 것입니다. 내재천사가 나팔을 부니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삼 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이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나팔이 불리면 악한 별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큰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다섯째 나팔이 불리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이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악한 별이 땅으로 떨어진 사건은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정하신 순교 중인들의 수가 거의 찼기 때문에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땅으로 떨어진 별은 무적행을 열어 화를 일으킵니다. 땅으로 떨어진 사탄은 무저갱을 열어 바다와 땅에서 짐승을 일으킵니다. 두,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 둘째 화가 시작됩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 3분의 1이 죽고 바다와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계열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짐승군대를 박살낼 14만 4천이 준비되었고 박살낼 짐승들이 준비되었으므로 비로소 마지막 한일에 곧 70번째 이회가 시작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이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일의 절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반 시기가 아닌 절반 동안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역분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붉은 짐승을 탄 음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붉은 짐승은 역사상 있었던 강대국들을 합친 힘을 가진 초강대국입니다. 붉은 짐승은 바벨론 사자, 페르시아 곰, 그리스 표범, 로마 강한 짐승이 상징하는 특징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힘을 합친 강력한 국가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음녀는 로마라는 국가 짐승을 다스리는 타락한 교회 곧 바벨론 로마 교황권입니다. 바벨론 교황권은 중세기에 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영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음녀는 로마에서 나와 로마에 기생하는 작은 뿔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음녀는 초강대국에서 나와 초강대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큰 성이라 하더라. 바벨론 교황권은 초강대국을 장악하여 전반 한일에 동안 성도들을 도륙할 것입니다. 전반 한일에 곧 1260일, 곧 42달, 곧 3대 반, 곧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도륙할 것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의 큰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멸망의 아들이 제3성전에 앉아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불법이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마지막 이래가 시작되면 바다뿐 아니라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땅짐승은 바다짐승의 앞잡이가 되어 전반 한일에 동안 짐승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 교황권의 앞잡이가 되어 전반 한일에 동안 짐승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아니라 땅 짐승은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표를 주고 이 표를 가진 자들에게만 식량을 팔 것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이든지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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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활란 기간입니다. 대활란은 창세로부터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활란입니다. 성도들은 전반 한일 동안만 대활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그때에큰 활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활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또 활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곡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혼란일 것이며, 그때엔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많은 성도들이 도륙당하겠지만 보호받을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의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짐승들이 성도들을 도륙하는 전만 한일의 동안 1 4만4천의두 중인은 짐승군대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14만 사천이두 증인이 있는 곳이 광야 자기 곳, 곧 예비처, 곧 도망할 산인 것입니다. 성전방 마랑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멸망의 아들이 제3성전에 앉은 이후로 1335일이 지나면 복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일어난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된 이후로 1,335일이 지나면 일곱째 나팔이 불릴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부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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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여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활 변화한 순교 증인들은 물두멍, 곧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이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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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죄를 이긴 자들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 자들만 부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활 변화는 그러므로 계명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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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밝히 드러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피조물들의 자유의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면 계명을 어긴 행위는 죄로 확정됩니다. 이웃을 짓밟는 행위가 죄로 확정되면 계명을 어기고 끝까지 이웃을 짓밟는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알게 되었으므로 의로운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는 완성되었습니다. 의로운 피조물들은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범죄자들만 심판하면 피조개는 이제 정결케됩니다 그러므로 피조개에서 죄를 소멸시키는 대속죄가 시작됩니다. 지성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서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언약괴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대속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건석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잊지 못할 것이며 땅에 칠지양이 쏟아지는 동안 피족의 대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칠지앙이 쏟아지는 동안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재앙이 쏟아지면 지구가 거의 황폐되며 초거대 지진이 일어나 바벨론 로마 교황권이 붕괴됩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둠해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 없더라. 칠지앙이 쏟아진 후에는 붉은 짐승이 음료를 떨쳐냅니다. 초강대국이 바벨론 교황권을 불사릅니다. 네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대속주일에 지성소와 성소를 속죄한 후에는 뜰로 나와 번재단을 속죄합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잊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수송아재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을 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것이요 실제 성소를 속죄하신 후에는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땅으로까지 마셔서 번제단 곧 하데스를 속죄하십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졌던 순교 증인들도 신부로서 주 예수님이 뒤를 따를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 예수님께서 번제단 하데스를 속죄하시는 과정에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둠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움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또 내가 보에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함께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성소와 뜰을 속죄한 후에는 아사세를 광야로 보냈었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풀이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풀이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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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의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71회가 끝나면 피조교에서 죄가 소멸됩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천사들이 자유의지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성전에서 죄가 소멸되었습니다. 계명을 어기고 이웃을 짓밟는 범죄자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데스에서도 죄가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7 0일회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천연왕국이 끝나면 풀려난 사탄 구라 때와 미혹된 백성들로 인해 하데스에 다시 죄가 창궐하게 되겠지만 의로운 피조물들의 자유의 지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천연왕국이 끝나면 하데스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불못에 태워져 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70일회가 끝나면 첫 하늘 첫 땅은 불에 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이 마귀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생명나무가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성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장광고가 같은 것처럼 새 예루살렘 역시 장광고가 같은 정육면체입니다. 에덴이 회복된 것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땅이 저주받기 전에 흙으로 된 피조물들에게는 죄의 소욕이 없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저주가 풀립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주가 풀렸으므로 피조물들은 서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